지난 22일 대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깜짝 놀랄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녹취록 속 대장동의 그분은 자신이 아니고 조재은 대법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자신을 대장동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한 윤석열 후보에게 사과하라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윤석열 후보는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맞섰던 것인데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녹취록에 나오는 김만배가 지칭한 그분이 자신이 아니라 조재현 대법관이라고 이름을 콕 집어서 말했던 것입니다. 조재현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에 의해서 졸지해 전국민들에게 비리 범죄에 연루된 더러운 법관으로 지목되었던 것입니다. 대정동 그분으로 지칭되면서 전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조재현 대법관 그는 대법관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신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이런 고민을 거듭한 끝에 대법원 역사상 초유의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됐다면서 그가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체 거의 전국민이 보는 대통령 후보자 공개토론에서 대정동 비리사건의 의혹 실체로 현직 대법관인 자신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것에 대해서 전국 3천여 법관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 그리고 전 세계가 보는 시선을 고려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두번째 조대법관 자신은 김만배 씨와 공쪽으로나 사쪽으로나 단 한번도 만난 일이 없다면서 모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그 누구와도 일면식도 단 한번도 통화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다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적인 부인을 했습니다. 셋째 자신의 딸들 중 누구도 대장동 관련자들이 제공한 수원 아파트나 50억 원은하는 고급 빌라에 살고 있지 않다면서 이것을 입증할 자료를 조만간 내겠다고 했습니다. 넷째 이 무책임한 발언을 한 자들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이 있은 후에도 일부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은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언급하면서 이재명의 토론회 때의 발언이 맞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는데 조지은 대법관은 23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 이어 28일 자신의 딸들에게 제공되었다는 50억짜리 빌라에 대한 상세한 반박 자료를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현직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한 것도 이처럼 언론에 직접 대법관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도 처음인 것인데 첫째 조 대법관은 자신과 부인 세 딸의 현재 거그 주지와 주소 이전 내역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과 등기부 등본을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둘째 딸과 남편이 실제 거주한 근거로 주소지 인근의 직장재직증명서, 아파트임대계약서, 관리비납부확인서까지도 제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조업 대법관은 부인 첫째 딸과 함께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고 첫째 딸은 시댁 식구와 함께 경기 용인시 죽전동에 거주하고 둘째 딸은 남편과 함께 서울 용산구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50억짜리 빌라에 살고 있는 딸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입증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대선 후보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국민이 보는 t v 토론에서 공표 했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는 왜 토론회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혹시 그는 진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진실을 모르면서 단지 김만배의 발언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었을 까요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속을 일일이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재명의 그 말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탈모드에 나온 말인데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벌은 그 사람이 진실을 말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거짓말을 한 당사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아도 하나도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킹 목사는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다 굴릴수록 점점 커져만 간다 쇼펜하워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이 가면 그냥 믿는 체 하는 게 좋다 그러면 더욱 대담해져서 결국에는 더욱 심한 거짓말을 해서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폭로한다 거짓말도 한번 걸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거짓말이 일상이 되버린 사람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거나 말거나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번세번네번 번, 네 번, 그리고 검사 사칭 포함 전과 사범이 될 정도로까지 거짓말이 일상이 되었다면 심지어 마음의 병까지 의심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지은 대법관의 이번 기자회견은 사실상 자신이 뒤집어쓴 누명을 벗기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의 거짓말을 저격하는 일종의 양심선언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